이전에는 2000년경에 나온 베르나를 몰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꿀 때 숄더체크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나타 DM8을 몰고 있습니다. 차로를 바꿀 때깜빡이를 켜면 그쪽 방향으로 근처에 차가 있으면 경고음을 내줍니다. 그래도 저는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꿀 때는 항상 숄더 체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나타 d 엠8이 경고를 해주는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칼치기를 할 때도, 누군가 한꺼번에 여러 차로를 바꾸려고 할 때도 경고를 해주는지 여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실험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나타 DM8에는 사이드미러로 볼수 있는 것을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볼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왼쪽 깜빡이를 켜면 왼쪽 사이드미러로 볼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계기판 사이드미러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나타 DM8의 시승기를 여러 편 보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기판 사이드미러가 숄더 체크를 안 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꿀 때 사이드미러를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더 돌리면 숄더 체크가 됩니다. 차로를 바꿀 때 계기판 사이드미러를 보는 습관이 들면 숄더 체크를 하기가 더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기능을 장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성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전보다는 간지와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운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소나타 DM8 정도의 안전보조장치가 있다면 굳이 숄더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계기판 사이드미러가 숄더 체크를 안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